왔다 왔소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있는 천동 동굴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두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 천동 동굴과 고수동굴. 이곳은 1976년에 오연이 발견되었어 1977년부터 발굴 조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굴의 총 길이는 현재까지 470m 정도 개방이 되어있고 높이는 56m 폭이 4에서 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동굴을 관람하다 보면 은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의 석회암동굴 중앙에 이렇게 반올형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30m 정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극락 세계의 지하동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숲심 많은 종류석과 석순과 석주와 종류관이 숲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의 동굴 밀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쟁반 같은 바늘행의 꽃 장식이 된 동굴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갱이로울 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을 관람하는 데는 성인 기준으로 6천원 정도 됩니다 정말 종류석과 석순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엄청나게 큰이 석순을 보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군단양업 천동리에 있는 천동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